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어, 벌써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인 것 같아요. 어, 22년이 시작된 지는 한 달이 지났죠. 어, 우리나라는 또 구정을 세다 보니까 이렇게 2022년 새해 시작 인사를 어, 이렇게 구정해 드리게 됐습니다. 음, 2021년 한해 동안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랑을 해 주셔서 유튜버 구독자 만 명도 달성을 했고 뭐 이것저것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뭐 아무튼 재밌게 보낸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고 싶었던 홍콩, 대만, 일본 이런 쪽으로 구경을 많이 못간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오늘 2022년에는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또 에어소프트 유저들은 2022년에 본인이 사고 싶은 총이 있다고 하면은 꼭 구매를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개인적으로 아끼는 에어소프트건 한정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 리뷰를 예전에 한번 찍었는데 이렇게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고 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KWA, 음, 대만에서 산 거예요. KWA. KSC죠. KSC 어, TP9이라는 제품이에요. MP9과 이렇게 수직 손잡이가 이렇게 별도로 장착하게끔 되어 있고 뭐 스톡도 교체를 했고 뭐 소염기에 이런 식으로 장착한 총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애착이 가면서 소장을 하고 있는 가스 SMG 라이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뭐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뭐한해 동안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총꼭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내일 구정이죠. 내일 설날 용돈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소년분들은 부모님한테 세배 인사드려서 용돈 많이 받으셔서 어, 좋은 총 구매를 하시고 성인분들은 조카들한테 용돈 많이 주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2022년 한해 동안 나쁜 기운을 날려버리라고 시원하게 연사를 날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